이거 도치 끝이야. 아, 오늘 너는 겟이시 어쩌. 어쩔... 아, 더더 더. 아, 이거 아무생각 해도 끝이나 하는 거한테 잘칠 거니까 죽은가. 저희가 어, 원래 학교에서 이제 실내화 콩쿠르를 준비를 막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너무 연기가 많이 돼 가지고 아, 이걸 뭔가 해산하기도 그렇고 아, 안타깝다.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딱 공지를 보자마자 아 너무 저희에게 잘 맞는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웃음> 나오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상 해보니까 어떤지 3명이서 한 한꺼번에 이렇게 맞추는 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연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거는 굉장히 힘들지만 즐기면서 했던 것 같아요. 우승하면 혹시 어떨 것 같아요? 맛있는 거를 먹으러 가기로 약속했어요. 오케이, 눈치 보지 말고 <웃음> 약간 눈치 보는 것 같은데 재밌게 할재밌 너무 좋은데 끝이, 오... 끝이 좀... 어 끝이 좀어 바꿔야 되지 않을까, 좀은 대 어떻게 어떻게 끝난 거야 지금 같이 끝나는 거지 근데 되게 서로 매일 눈치 보고 있거든 지금 아좀 난리 났으면 좋겠는데 이거 마지막 엔딩만 다시 한번 해볼래? <목소리> 아무 생각해도 끝이 빰마르빠빠빠빰 빰빰 그, 아, 잠시만 잠시만 한 번만 그, 다른건 다 좋은데 374부터 한번 훨씬 더 쳐줘야 될같 진짜 드디어 민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좀 빛날 기회가 왔어 이런데서 에 <목소리> 둘이 뭔가 알라 안녕하세요 이것보다는 뭔가 좀 합을 맞춰서 빰빰빰 빰빰 빰빰 빰빰 합은 낮지 않을까? 5분 동안 이렇게 잘 해놓고 마지막에 갑자기 아! 아 맞아야 된다 하! 하! 하! 안녕하세요 이런 것보다는 한 번만 다시 올볼래 374부터 그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람들한테 진짜 박수로 아 브라보라는 소리가 나올 게끔 할수 있어야 될것 같아. 이거는 진짜 한번한번 해봐. 마지막으로 한 번. 난일 쳐도 상관없거든 뭐 글쌍 놓고 뭐하든 진짜 그 5분 동안의 노력이 마지막 그세 마디 때문에 어어어어어 어, 어, 어, 어, 어, 어, 이런 박수 안 받게끔 네, 네, 네, 네 이건 너무 좀 그렇죠 어 이름이 뭐지 민, 박민서야. 민서가 정말 다 멜로디지 거의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약간 박민서와 아이들이 될 수가 있어 그거를 조금 방지를 해야 될것 같기도 하면서 지금도 되게 좋거든, 되게 잘 만들어졌고 한데 뭔가 한 방이 없어. 처음 시작을 한번 다시 해볼래? 어, 여, 지금 베이스가 이렇게 음박박 여기가 같이 하는 거야? 두개 같이? 해? 혼자 하는 거야? 아, 그러면 조금 더 난리쳐. 얘들나한 예, 예. 번만 해볼게, 요기 그냥 약간 약간 뭔가 조금 정말 시작한다고? 조금만 더! 아까도 밖에서 잠시 얘기를 해봤지만 굉장히 내성적인 친구인데 더해, 더해, 더해 어. 놀래켜줘. 사람들이 좀 놀래켜서 서프라이즈 했었으면 좋겠어 음, 음, 음. 그렇지 음, 음. 한마디만 해도 될까? 혹시 이거의 뜻을 알고 있지? 돌체는 뭐야? 그 달콤하고 부드럽게지 본인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한것 같아? 약간 스케줄 산도 같이 했거든 지금 약간 너무 약간 좀약 약간 약간 약간 약간 약간 약간 약간 만더 약간 약간 약간 약간 약간 약간 너무 지금 약간 나잘칠 거야 나 하는 거 안테 잘칠 거니까 두고 봐.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조금 그냥 가볍게 재밌게 그냥 다시 한번 다시 보자 어. 또 너한테 한 말을 하는데, 오늘 너는 타겟이야. 어쩔 수 없어. 지금 웬만하면 타겟이야. 없어. 지금 딴 데는 말할 때가 별로 없어. 웬만하면 지금. 어, 아까도 궁금했던 데, 데야 이거야. 이거야. 아니면 뭘까? 뭐가? 어,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재미있는 걸발견했어또 이게 조금만 더더 더 나올 수 있어 혹시? 어, 왜냐면 지금 계속 똑같은 게 반복 반복이다 보니까 좀더 나아졌어, 그래서 다시 한번 해봐. 오, 오, 오. 더 자유롭게, 넌 훨씬 자유롭게. 응. 너가 디바야 아니, 그냥. 하나, 둘, 셋, 넷, 나섯 여섯, 여섯, 여섯, 다섯, 여섯, 여섯, 다섯, 여섯, 여섯, 다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 그래 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 트리... 이 피아노가 굉장히 좀 설득력이 없는 피아노인 게. 아예 피아노를 만들고 가, 가지 않으면 은 의미가 없거든? 한번 이렇게 해보는게 어때? 디람다람 빠라다다다 그냥 디크레션드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 피아노를 지킬거면 은 디람다람 따라따다 아예 이렇게 끊고 가던가 어떻게 하는게 좋을 것 같아? 디크레션드 디크레션드가 훨씬 나을 것 같아 이제. 너무 사람이 많아지금다 지키기에는 어. 다시 해 줘. 어, 여기 놓쳤어. 이 진짜 놓 끝이야. <웃음> 어, <너> 지금... <웃음> 아, 미안. 해 혹시 아빠 잘못 봤니? 아니요. 이거, 이거 왜못어 뭐 뭐 뭔가 잘 미안 다시 한번 어, 내가 내가 귀가 지금 먹었나보다 조금만 더 대화가 됐으면 좋겠어 따로는 너무 잘 치는데 받아서 나오는 역할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목소리> 그냥 그날 잘 먹고 와너얘 어. 되게 잘 먹어야 되겠다 어, 되게 힘들겠다 근데 다른 사람들도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나뭐이 이, 뭐 정도면 뭐 나는 안 들리겠지 라는 생각을 갖지지 않겠지만 아무튼 책임감 있게잘 해주기를 바란다 그래 수고많았어 수고했어, <웃음> 어, 수고했어. 어. 뭐, 딱히 진짜 할 말이 없네요 혼내고 싶어도 혼낼 수가 없어 너무 귀여워 다들 멘토링을 받았었는데, 오늘 멘토링을 박돌피언스님께 받았는데 오늘 멘토링을 받은 소감은? 아, 저희가 항상 뭔가 저희끼리만 연습해서 이렇게 제대로 돼가고 있는 건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항상 어, 좀 민심이 있었었는데 오늘 딱 뭔가 이렇게 틀을 잡아주셔가지고 너무 좋은 레슨이었던 것 같습니다. 와! 좋은 <웃음> 네! 이파이널이랑 파이널 많이 떨리나요? 음... 아니요. <웃음> <웃음> 음, 예선 때 저희가 신경 발휘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살짝 네, 긴장하 <웃음> 너무 풀어져서 예선 때친것같아